니한 번은 상이 나, 대로 남자, 가상수 없는 니가, 현실이가니리 니가, 니가, 닥, 닥, 닥, n 닥, 닥, t 닥, <웃음> 음, 내 거야. 이멀티고 <웃음> 어, <저, 월탑을> 달려요. <웃음> 어. 이자 <웃음> <웃음> 이어서. <웃음> 아, 안 때려 못 때렸어. 아, 쉽다. 아, 아하. 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대부분이 몰라요. 제가 먹으면 더 늦게 먹은 거는 금방 없어지. <웃음> 야, 일로와, 이 새끼야! はっはっっっっっっっ<音楽><音楽><音楽> 아이번 프리드. 아, 근데, 월, 거리가 너무 짧아. 이 거리가 많이 기, 기, 길잖아요? 진짜 이거 해볼만 해. 아, 진짜 해볼만 해. 장난 치고 이게 또내려가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첫 뒤져서 그렇지. 진짜 해볼만 해요. 씨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아이버드 이효정성 <유효정만> 만족한다. <웃음>